마님, 좋아하면서 부드릴게요 네. 내려오면. 안녕하세요이거파요파요이 바파요. 이 바파요. 이요 검은색 제이 오른쪽, 제이 초록색 왼쪽 갈게요 하나 가운데 조심 코크 님, 암사 하나 부탁 드릴게요. 잡힌 사람 없어요? 잡기 없어요. 조심, 이렇게 뒤에 앉아프리드 타운 컷. 나이스. 나이 암수 이이무력할게나끝나이1 2이아이는빛이스 아, 쓰니까 나이 쓰지 네. 네, 이스 일단 무력할 때 쓰니까 푸이이만님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번 끝나고 1,2번 성부 돌리죠? 네 누린 오노 딱 붙어서 1,2번 성부 네. 돌릴게요 갑다 초록색 여시 초록색 리퍼 잡힐게요 네. 검은색 다시.. 아 셀색 좀봐시고 로한수 제가 던질게요. 아샤룡이 던져주시겠어요? 저 실리한스. 옆, 옆. 먹었습니다. 네. 바닥 조심. 바닥 아파요. 아 어, 일타 피했나? 괜춘, 괜춘. 이타 맞아서. 끝나고 3, 4번 선구, 3, 4번 선구 해주세요. 암수 들어갔어요. 찜, 무 찜, 무 찜, 찜, 찜, 찮 찜, 요 찜, 려 찜, 게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찜, 대만이 밀파. 위로 위로하겜. 소어 검은색 먼저 보내고 초록색 가시죠 검은색 분들 가시고 오 패턴 보고 히루님 패턴 끝나면 암수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두번 4번 네번 5번 네 가운데로 번. 뒤로 점프 한번 해요 조심하세요 똥 많이 생겨요 네 카운터 나이스 퀴파 부 한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던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어.. 어. 네. 안좋었으면 딸쟁님 암서 암수하... 아, 암서 없이 가죠. 내부 몰라요. 내부 크리스도. 내부 크리스. 피에 피에 피에 피에 요 1파티가 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에 피 초록색 피에 피에 피 나이스 쌀쟁님 조심하시고 뭐거야뭐거야 네. 안잡혔어요 쌀쟁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똥 조심하세요 똥 많아요 한번 카운터 한번 지금 자샬님 따라가서 암수. 안 잡혔어요. 뒤조심. 똥 많아요. 한번 더. 똥 많은 거. 찐무, 찐무. 뭐? 아, 쓰, 찔렸다. 죄송. 많이 없을 수데 포션 많아서. 왔어요, 확인. Okay. 무력 후, 배마님 암수 지금. 이어요한 번. 카운터, 주어요한번카이터트어요쿠쿠센트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거의 다 왔습니다. 안 잡혔어요. 거의 잡기만 조심하시죠. 안 잡혔어요. 조금 많습니다. 한번 더. 한번터준터 번 준비. 번번 더. 번4번이카 더. 터번 더. 한번 더. 어 맞습니다. 곱삼 쪽에서 처음 거 실드 버릴게요. 게이지 3개 채우면은 마비 조심, 상어 조심. 상어 조심, 마비 조심. 가시죠. 갔어요. 상어 조심하시고. 가시죠 왔습니다 가시죠 피관리 안돼 한번더가야돼요와나 10스택 됐다 빛만능 음. 적극 활용 네 빛만능 쓰긴 했는데 아, 이거 안 까지겠다 어, 저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세 칸? 와. 좀 아쉽다, 이번에 까비 집중해보죠 조함수 샤렁 그았습니다 맞았어요, 바닥 조심 안 생겼네 다운터 와, 아서 와, 와, 서안넣 와, 와, 와, 와, 루님 암수 이어주세요. 와, 와, 와, 따져도 <목소리> 운 어디 가니 카운터 카운터치고 네. 배만이 ㅋ 술 t 여기. u i 극3 찔러요 한번 더 찔러요 여덟, 둘, 부쿠르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 왔어요 네. 암급 저만능 써요, 애매하면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핸드 댕글이에요 끝나면 성부 그에다 쓸게요, 마지막이니까 네 어, 여기는 성부 그거 팩안 차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찬다, 확인 생존만 암수 들어갔어요 요줄 네. 삼줄 와! 나이스! <웃음> 야 이건.. 누클 <웃음> 아니다 이건 같이 겠다 우리 야! 야. 선수했다. 야 선수했다. 너 서바스 1렙겠다 다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아이씨. 아 이게 되네 아, 진짜 아, 나이스! <웃음> 나이스 어. 나이스! 섬광의 봉을 세자 뭐야 카운터 50%? 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고 계속 수정해보죠 일단 배테막이나고 네. 박죠 여긴 이제 뭐 성.. 한... 어... 스택! 맞아 맞아 일단 가봐야돼 노서퍼스로도 못가봤고 사실 하드이앰 처음 들어가면 지금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웃음> 초행임 저도 저도 일단 처음에는 음. 그냥 아무 수고 조합스 제가 던질게요 네. 네, 들어갔어요 내부안전어 뭐야? 컴퓨아 머리 돌아가있어가지고 이네카우스가 뒤에. 아, 이뭘 계속 촬영 안주 촬영 안주척 촉수 갈 거예요. 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데드사 데드사 뒤에 찍어요 음. 자샬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몇 줄에 간지 약간 가물가물하는 기억이 뱅글뱅글 킹 은신 뭐 웬만 리퍼가 먼저 잡을게요. 네. 에에? 나머지는 곱상. 똥이면 파운터죠? 아 똥일 수도 있으니까 은신인 사람 일단 좀 붙어 있죠? 네, 기다리게요 네. 오면 잡을게요. 나머지 곱상 카 아 은신이랑 같이 못 잡았는데 바보 되네 그래도 음. 이거 오면 던져 오면 던질게요 위로 네. 기다리다가 네. 던집니다. 뭐예요? 형은 <웃음> 알아서 우리 예쁘게 노말 감각으로 열한 시 쪽에 있을게요 일단. 네 로아케 올라오는 다 중. 어 뭉쳐서 까지죠 여기 카운터. 쳤어요이저 받을 수있음 리퍼. 끝났어요? 요런 정상이스자살리암수매두사매두카 이거 멀리 똥패죠 터지면 오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나나 어 여기 해충 1 파티 성부 되나요? 깍꿍 나한테 올까 봐 보서. 아, 됐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와이프 깍꿍 깍꿍 조심. 깍꿍. 깍 왼쪽에 있네요. 어얘 머리 따라오네. 토크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네, 피하고 안 됐어요? 네. 여기 해총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판인지 말씀해주세요, 할 때? 랜턴 인데 아니네요. 이거 안전지대 핑한 번만 에... 찍어주세요. 12시 쪽. 12시. 아래로, 아예 아래로, 아예 아래로. 와우, 힘든 싸움이었다, 방금. 랜턴. 랜턴, 랜턴. 본인 발바닥 잘 보시죠. 오른쪽. 오른쪽. 힛. 오른쪽. 힛. 아이고, 뭐야 왼쪽? 왼쪽? 밑으로? 왼쪽? 왼쪽? 이게 180도 위로 t u r e Venture. Venture. Venture. v e n t 요 r e Venture. Venture. v 안전지대 다섯 시? 다섯 시? 수 들어갔어요 이 조심조심! 로아키 조심 안전지대 핑 한번 찍어주세요.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위로 올라가세요. 오케이, 오면. 나이스. 바닥 조심. 자샬님 암수 하나 부탁드려요. 아이. 만을 해라, 가운데도 씹지이가운데 조심 실리안 없어요. 우리? 없요씹 예. 실리안 없어요. 씹은 없어요. 씹은 없어요. 씹은 없어요. 씹은 없안 차네. 은만이 암수한 번. 완전히 터지고 들어가세요. 부전에 들어가면은. 나이스어 나이스. 나이스. 해주. 이파티. 어, 이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랜턴 랜턴. 세시쪽 간자. 예. 미로. 미로. 진군 이쓰신분한번 쓰시죠.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180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오른쪽 위로 휙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한번쪽 오른쪽, 한번 더. 오른쪽 오른쪽, 끝까지,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하시. 밑으로 한번더 밑으로, 밑으로 나이스 끝까지, 끝까났어요 코크님 암수 네, 이거, 난나 쓸까요? 실리안 쓸까요? 추천 좀 실리안 쓰죠? 오케이 라비 나비. 조심, 루아파요. 딱 붙어야 돼요.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은신, 저부터 들수 있으면 들게요, 똥 아니면. 네. 어 밑에, 똥은 밑에 많아요. 똥 조심하세요, 밑으로 오실 때. 위쪽에서 빼시는 게 좋을 듯. 2점 쓰고 주세요.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못 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똥. 나이스, 나이스. 위로 던질게요. 네, 대기할게요. 제가 먹을게요. 던졌어요. 네, 한시 네. 카운터, 라이트. 두시 쪽으로 올라갈게요. 네, 앞에 가운데, 왼쪽시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 쳤어요 이쪽으로 되기지? 던질게요, 준비할게요 한 왼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가 끝났어요 포크님 는수 아, 준비 으로 저이이1 2 파티 다, 성부한번 준비해 주세요. 애매하니까. 오케이. 아, 이거 성부안 써도 되겠다, 여기서. 걸리. a 네. y 르님 암수 한번 이 y 해해 주세요. k a y o k a 요 Okay. Okay. Okay. 아 처리된 듯. 네. 암수는 제가 이따 이을게요. 네. 레이저, 레이저 조레 아, 레이저, 레이저. 조심 암수 들어갔어요. 찍힌. 이거 바닥 조심 이거 아파요? 피하는 거부터. 개턴한번 한번 더. 더? 오른쪽. 오른쪽 위로 위로 휙 위로 한번더 다시 원래 자리로 왼쪽 왼쪽 밑으로 왼쪽 왼쪽, 왼쪽. 원래 자리로 휙 오른쪽, 오른쪽. 아래 한번더 다시 휙 끝까지 네. 끝자샬리 암수 에도카 에도카. 검 좋네. 나이스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가운데 가운데 그게 네. 가운데지? 가운데. 네. 암수 다썼어요 확인. 암수 있으신 분 이모티콘 한 번만. 음. 아, 여기 성범 없나? 자잘님 어, 당연히다. 그런지 2파티 분들 되나요? 좀 밖으로 빼세요. 괜찮겠죠. 아, 틀렸어요, 틀렸어. 아, 1파 나, 괜찮나버텼어 아, 하지마 아, 나요. 돌아요실리안 쓰고 넘어 아, 까요 okay. 아, 낄까요 아, 시간이. 시간이 어. 시간이 시간이 어. 오케이 아,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지 똥똥똥 빼주기 완전히. 어, 죄송해요. 오! 아, 그 동그라미 피한다고. 미안. 나이스. 암수 있는 사람 던져 주세요. 나 누군지 몰라. 암수 끝? 오케이. 마지막 남소하게. 폭속과 뭐지? 마지막? 아, 마지막 피자. 아, 아우, 저희 곱산 뿌릴. 곱산 뿌릴. 1, 2둘다 인원 없습니까? 곱산 뿌릴 에서 알자 일단. 카운터 위주로. 카운터 위주로. 무식 먼저 넣을게요. 네. 뱀마가 무식 먼저 넣습니다. 네, 뱀아 바로 해충 걸릴 것 같은데 혼라님부터 던지죠. 아 혼라님은 아, 아, 나요. 던지 마, 던지. 제가 던질게. 오케이. 네. 네. 쌀쟁님부터. 혼라님은 어디있어 어쨌든. 우리는 있어 서폿이 있는 걸로. 그렇게. 바로 던졌어요. 들어왔고, 파포. 가게프틸만 끄시면 돼요. 두렵긴 는프에 물어. 카운트 위 네. 카운터못 치면 방향 말해주세요. 올려갑니다. 여사 씨 왔어요. 카운터 쳤어요. 파괴. 카운터 집중 11시 떴어요. F도 F도. 피자. 내부 안장. 12시 못 쳐요. 못 쳐요. 12시. 확인. 파괴. 파괴 부식 던졌고요. 1시 제가 칠게요. 나이스. 나이스. 파괴 끝까지. 방폭 아, 12시. 12시 쳤어요. 아, 못 쳤어요. 못 쳤어요. 깼어요. <웃음> <웃음> <와이프. 어머나>? 야, 너소톱코원트에 <웃음> <서포트를> 깬다고? <웃음> 아, 뭐야, 나누군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야 아, 우리 이거 간한 번으로 깼다고. 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저 빛나는 팝폭 던졌습니다.